Thank mm -hmm. you. 그게 생각해. 객실 사람들만 객실 고객만 사용이 가능한데 6시부터 9시까지 진짜 엄청 동남아 같아요 마치 호주? 호주 같은 느낌? 완전 들어오면 예쁜 여인이 있고 진짜 환상적이에요 저는 저 끝에 있는 방을 묵었거든요 진짜 재밌는 건 여기 밑에가 카페거든요 앉아서 보면 거의 이런 뷰를 보게 되는거죠. 푸릇푸릇한 제주 그리고 반대로 돌면 인피니티풀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 자리를 할 예정 청장 뒤쪽으로는 카페가 있거든요 조식이라 그래서 먹는건지.. 퍼서 그 먹는건.. Control it. You know your lips are golden, baby just